미니웨트 3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흐 작품입니다. 악보를 먼저 보면 나타낸 말, 자, 알레그레토 뭘까요 조금 빠르게 그리고 다음에 보인게샵 하나 붙어있죠? 이건 무슨 조인가요? 사장조이죠? 자, 사장조, 우리가 손가락을 어떻게 눌러야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 보이죠 자 한번 해볼게요 사장쪽 여기는 주선 없으니까 뒷선붙터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A선 3, D선 3 이렇게 되죠? 자, 이런 경우에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자, A현과 D현을 어, 팔꿈치가 움직인다 그랬죠? 팔꿈치가 정한다 그랬죠? 자, 손가락 번호 3번을 그대로 두고 손모양 그대로 줄에서 살짝 구위로 떨어져서 움직이는 거 한번 볼까요? 자, 레, 솔, 레, 솔 레, 솔, 손모양 그대로 놔두고, 레, 솔, 레, 솔. 자, 윤지해 볼게요. 마찬가지, 오른쪽 팔도 레, 솔, 레, 솔. 이렇게 볼까요? 자, 이렇게 봅시다. 다음입니다 두번째 마디 자 똑같은건데 다른게 뭐냐면 한박자는 내리말 한박자 한박자 다음 두박자죠 원리말이죠 앞에 미니에트 2번에서도 했고 2번에서도 했었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봅시다 A선 0에서 해볼게요 자. 언 다시 이거 는 손가락 눌러서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편한 학생들이 보통 불편하다고 4번 안 쓰고 0번을 쓰는데. D선 다음에 A선을 건너뛰어서 E선을 가면 더 오히려 힘드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0번으로도 연습을 하지만 가능하면 4번을로 해주면 더 좋습니다. 3번 누르고 3번을 떼지 말고 그대로 눌러놓고 A현 4번에다가 눌러주고 연주를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끝나는 이 소리죠? 다음에 다음에 말고 놔둔 채 그대로 떼지 않은 상태에서 미를 붙입니다 하면서 소리내면서 3번을 A연으로 갖다 둔것 같나요? 다시 볼게요 3미자 잘했나요? 하고 똑같습니다 따라 이렇게 손가락을 띄기만 하면 됩니다 볼까요 자. 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은 자 여기에서 별표가 되어 있죠 일단 손가락 어떻게 누른지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1번 2번 붙이고 3번 떨어지고 4번 떨어지고 자 이렇게 됩니다 스케일, 아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처럼. 그렇죠? 자, 이 스케일 보셨나요? 자, 이쪽에서 한번 볼까요? 자, 이쪽에서. 다음에. 원리는이 조에서는 2번 샵이 아닌데 샵을 붙여놨죠. 이걸 보고 임시표 라고 합니다. 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잘 보고 해야 됩니다. 임시표가 없다 하면 이렇게 되는데 도에 샵이 있으니까 셨나요 자, 음원 간이 다르죠? 점점 적게 자, 활을 점점 적게 해서 적게 사용해서 점점 적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보니까 또, 또 피아노네요. 작게 한다면 크게 하면 안되고 활 살짝 중간 정도에서 자, 어떻게 할까 볼까요? 이러지 말고 조금 가볍게 연결이 돼서 사라져서 끝났죠? 그 다음에 활 다시 살짝 돌려서 활 중간 활 여기 근처에 가볍게 똑같은 거 3번 4번 그대로 돌리고 다음 0 1 2 3 0 1 하면서 크리센도드죠 활을 점점 많이 쓰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기시죠메트로놈에 맞춰서 연주하고 끝내겠습니다. 4분의 별를 104에 맞췄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4분의 3박자니까 그냥 하지 마시고 강양약 강양약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A현 3번 눌러주시고 자 화를 다음에 준비를 합니다. 강양약